오늘은 한빛나노의료기 직접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사업적으로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이 체험장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신대방 삼거리역정 우리 박영희 원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야, 먼저 우리. 이 추적자들을 위해서 이 박영희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저는 한빛나노 신대방 상거리역지점 운영하고 있는 박영희 원장입니다. 올해 이제 환갑을 맞이했고요. 응. 진정한 노후대책은 현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멋지게 늙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갑이세요? 네. 저, 저도 이제 환갑이... <웃음> 저도 보여요. 이제 한 5, 6년이면 환갑이구나 이런 생각이 쫙 드는데 1년 한 6개월 정도 아, 년 개월. 네.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몇분 정도 되세요? 네,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한 130분 정도 아, 그 중에서 여성분이 한 80%인가요? 90% 95% 정도, 95 정도. 95%. 또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도시 놀이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네.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야 할아버지들을 위한 뭐가 있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대부분 음. 보면 음.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생존해 음. 계시면 두 분이 음.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음.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오시지를 못해요. 아, 지금 말씀하신 한 130분? 네. 어, 이 정도에서 항상 꾸준하신 겁니까? 아니면 들쑥날쑥 하시는 겁니까? 어, 한 60% 정도는 꾸준하신 꾸준하시고. 것 같아요. 네. 아.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보람, 의미, 즐거운 일,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 일은 정년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 예. 정년이 없고, 저희 나이에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예. 높은 학력을 가진 것도 없고, 음. 그냥 친절과 봉사, 음. 그리고 어, 엄마들하고 혼연 일체가 돼서 음. 그냥 즐겁게 생활하면서 음. 경제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고요. 음. 너무 괜찮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친정 엄마 계세요? 아 돌아가셨죠. 신정 <웃음> 아버지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 아버님만 계시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로망이 있죠. 아, 그렇죠. 늘. 아. 근데 이렇게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아. 야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이 정도겠구나 막 이런 네,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을 뵙는 네. 것 같은 그런 마음을위하는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아, 네, 그렇죠. 대리효도라고나 할까 음. 뭐 이런 거. 제가 이제이 사업을 하면서 곡을 음. 짓는다고 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려요. 저도 어머니들한테 잘해 드려야 음. 나도 이제 늙어서 나 같은 원장을 만나지 않을까. 음. 사람은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황금률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아. 네, 그거를 맞아.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 130분 정도의 그 어르신들이 우리 한빛나노 제품을 구 구매하신 분들은 대략 한몇 프로 정도라고 봐야 돼요? 거의 8, 90%, 8, 90 정도 네, 거의 구매하시고 네. 거의 뭐한 7, 80%는 응. 재구매율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구매하신 분들이 또 구매를 하세요. 아. 이 동네를 선택한 이유 어떤 적합성 때문에 이 동네를 선택하셨어요? 네, 이 동네는 이제 어, 아파트와 주택이 아, 어, 그러니까, 네, 어, 같이 공존해 있고 주택이 또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죠. 지하미장으로서 좋은 점은 일단 임대료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네. 않고 임대료도 저렴하지만 어. 겨울과 여름에 어. 난방비하고 네, 아, 그다음 네, 에어컨을 네,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겨울인데도 한 번도 난방을 틀지 않았고 어, 네. 와. 여름에도 거의 에어컨을 한 달에 한천오번 정도 해요 그런 그래요? 장점이더라고요. 상업자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점은 야 첫째, 야이 정도 하려면. 투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을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초기 원장님도 그 정도 드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정도 들면 우리 일반 창업 시장에서는 네. 야 1억에서 1억 5천 들면 아무리 못해도 한 2부 이자만 떨어지면 기본은 해 보통 2억 개에서는 그러는데 네. 한빛 나노 의료기 원장님 기준으로 보면 훨씬 많던데요. 원장님은 많죠. 어 그렇죠. 한 달에 다500 이상은 보시던데. 아, <웃음> 어, 그래? <웃음> 원장님, 모든 사업성은 지출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지출의 첫 번째는 고정지출, 네. 고정지출의 첫 번째는 임대료. 네. 여긴 한2 0 0 정도. 두 번째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아까 일하신 선생님들이 몇 분이세요? 세분아세 분. 아, 세, 분. 네. 세 분이면 1인당? 기본 한2 0 0원 정도. 야 그럼 6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800,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각종 정체소세, 가스비, 그 다음에 식비, 네. 이런 거 하면 1000만 원이네요. 네, 고정비 한 1000만 원이다. 야, 고정비용 1000만 원이야. 우출이 네. 3000은 돼야만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1500, 1500에서 1000만 원 빼면 500 떨어지는 거야. 세 전순익이에요. 이 거기다 세금 빼야지, 이거를. 네. 그럼 실질적으로3000 이상은 팔아야 돼. 네. 30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세요? 지금은 그런 부담감은 없죠. 아, 네. 예, 그리고 그달 그달 또 회사에서 마케팅 음. 플랜이 나오다 음.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발맞춰 가다 보면 음. 그냥 편안하게 갈수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아. 고정비가 적으면 음.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정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고정비도 음. 많이 나가는 거. 내가 원장으로서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 브랜드가 좋은 거 같아 가장 좀 매력적인 거 같아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저희 제품을 써보시는 고객들은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어. 품질의 우수성을 굉장히 어머님들이 손꼽아주시죠 음. 그러니까 재구매가 나오고 응. 뭐 자녀분들한테 응. 또주위분들 일가 친척분들한테 어머님들이 응. 가서 소개를 해서 응. 팔아고 오세요. 응. 네. 여기에 이제 너무 응. 어, 제품이 좋은 걸 본인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응. 이 한간에서 시장에서는 좀이 의료기 사업, 의료기 체험장 사업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응.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매트를 강매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게 팔아서 이런 거에 대한 오해의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네. 원장님이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그런 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저희 회사 음. 지점들의 특징은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오래된 지점일수록 음. 매출률이 높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렇죠그그 음. 회사의 연역을 보시면 아시고 음. 또 일반들이 오해하고 있는 음. 매장이나 뭐 홍보관이나 이런 데는 2년, 3년을 넘기지 못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탕주의로 팔고 맞아. 가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지점이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을 오랫동안 예, 예. 한다라는 건 제품의 진실성 때문이죠. 그거를 예. 아시죠 어머님들이. 고장님이 어. 예. 이었게 오래 계신 입장에서 야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한 말씀해 주십시면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음.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일단은 사람이 진실해야 되겠죠. 맞아.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사업은 정 사업이기 때문에 음. 어른들을 좋아하시는 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돼 있으면 음. 음. 좀 힘들고 또 돈을 너무 생각을 하면 기다림에 지쳐서 나가 오. 먼저 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투자하고 음. 이익은 나중에 따라 오는 거잖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00m 달리기 하듯이 사업을 그쵸? 하면 안 된다. 네. 지속적으로 어떤 정성을 가지고 네. 계속 모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고 네. 수익도 발생된다 막 이런 네. 말씀 같은데요. 요즘 창업자들이 되게 수명이 짧아요. 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네.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네. 일이 없으면 빨리 죽자 제가 이러는데 네. <웃음>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빛나는 우리 여기 앞으로 몇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할, 하고 싶고, 나이에 비해서 젊어져 가는. 어, ]じゃない. 그럼요. 그럼요. 한 80까지는 하지 않을까. 8순? 네.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팔순까지 매일이 있다는 네.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거. 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영업 같은 경우는, 그달그달 네. 그달 막 실적이 그렇죠. 안 들어오면 되게 스트레스 네. 받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오시면 어르신들에게 정심한 게라도 대접해 드리고, 네. 자, 따뜻한 이렇게 놀이터 공간을 네. 제공한다는 게 편안한 도시고 경로당으로서의 의미가. 음.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오래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좀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도드리죠 <웃음> 그러니까 왜냐면 창업자들은 창업하기 전에 열심히 투자 수익성 이런 데이터만 보는데 꼭 그래도 당부해주고 싶은 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노후대책은 현직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라 생각을 하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사는 산업대 열까지 다 가르쳐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지금도 한빛나노에서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음. 몇분 계시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막어 힘들하고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네.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응. 저한테 용돈도 막 주고. 주고 그렇구나. 한빛나노를 알게 해 줘서. 오케이, 오케이. 네. 야, 참 저는 이 원장님 얼굴만 이렇게 딱 봐도 1번 먹고 사한테 지장 없거든 이 표정 하나 하고 그냥 행복합니다 이게 얼굴에 딱 보여서 요즘 창업자들이 행복하지 않은 창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야이 사업 오,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해주세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영업이잖아 네. 영업의 가장 기본은 뭐야 이런 거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인간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인간성 네. 어. 어, 인격이 잘돼 있고 어. 인간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응. 제 친구들한테도 응. 우리 한빛나노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랑을 응.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응. 저희 아들도 지금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응. 힘들면 올라와서 한빛나노 지점 하나 있 네, 우리 응. 아이들한테도 하나씩 다 차려주고 싶은 응. 그런 사업이에요. 야, 대를 물리는 한빛나노 가족이 응. 아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해서 뭐 사탕말림 레트로빅으로 어, 그렇죠. 영업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자의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아 네, 네, 네. 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금방 알게 되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대충 입으로만 영업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 역시 아무튼 지금까지 사장 이런 원장님의 진정성 있는 영업 이런 스타일 가치가 이렇게 오늘날 한빛나루의 안정적인 이런 그 성공 대비점, 성공 체험장도 가지시고 저는 앞으로 8순까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부럽습니다. 네. 네.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